<웃음> 천일입니다. <웃음> 어, 오늘은 양력으로 어, 2월 21일. <웃음> 어, 맞아요. <맞죠? 웃음> 2월 21일이고, 음역으로는 어, 2월 2일이에요, 2일. 어제 초하로 넘어가고, 음. 지금 시간이 한 2시 오후, 화요일, 아, 음, 2시 좀 넘었어요. 2시 반? 아, 이 천일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완전 숙삭이는 거예요. 숙삭이는 거. 지금 살살. <웃음> 그, 오늘 아침 아, 새벽이죠. 새벽 1시좀 넘어서는 아, 서울 제자애가 어머니,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불어서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래 그랬더니 뭐, 카페에 결정한다 고해서 그럼 음, 적어라 내가 보고 나중에 풀어보마 하시제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런데 또 아침 오전에는 서울 다른 여자가 오스님 이꿈 뭐예요 <웃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서 길어서 아, 영상으로 좀 올리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꿈 얘기를 해 주는데 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서울 제자애가 새벽에 무서운 꿈을 꿨다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늘은 그 귀신. 응? 꿈에서 보는 귀신. 그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인데, 아,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은, 천여 귀신이, 뭐, 이 이런 거.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거. 그런 귀신은, 그, 순딩이, 순딩이 귀신이에요. 그, 서울제자애가 그 표현하기를 악기, 응? 악기라고 했어요. 악기는, 연우 제자들, 응? 힘없는 제자들, 등급이 안 되는 제자들은 악기를 상대로 못해요. 천일이 많이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그 사제 영화 봤잖아요. 사제. 사제들 영화. 응? 어, 아, 사바라, 사바라, 뭐, 뭐, 어, 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 학기가, 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갔어요? 안 간다니까. 전에 영상에서 천일 얘기했지만, 그 신부들도 다치고 죽어요. 응? 영화 곡성. 그거 됐잖아. 그 곡성에 나오는 그 일본 귀신. 응? 걔는 막그 선신. 선신도 도망 댕긴다니까. 그 여자게 누구요? 도망 댕기잖아. 그리고 무당 그개가 그, 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만큼 악기는 무서워요. 악기는 <웃음> 저이이 제자기를 처음 걸어가면서 제일 많이 싸운 게뭐랑 싸우냐면, 악귀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악귀, 악귀들이 순서야 너부터 총 뽑아. 그다음 내가 뽑을게. 아니면 야, 너랑 나랑 동시에 하나 둘셋 하면 총을 뽑자. 그럴, 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내가 만약에 천일이 꿈에서 이제 악귀랑 싸워 싸우다가 천일이 지, 지잖아요. 지금 뭐예요? 천일이 죽는 거예요. 천일이 이 천일이 죽는 거예요. 그런 악귀랑 싸울 때는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응?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리고 이제 악기, 서울 제자애가 악기 얘기를 했으니까 악기 얘기를 기동, 그동안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풀어줄게요. 천일이 그 얘기를 했잖아 형사. 아무리 베테랑 형사라도, 응? 범죄자들. 범죄자를 잡으러 갔는데 걔네들은 무리를 있고 나는 혼자야. 영화에서나 마동석이가 막 팍팍팍팍 하고, 으악! 하고 막. 일랄랄랄라, 너한 번, 뭐? 맞아봐야 되겠다. 이러잖아, 이 마동석이는. 그 영화니까 그래. 영화니까 그런 거야. 진짜로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내가 아무리, 아무리 힘쎄고, 어... 이래도 안 된다니까. 쪽수로 빌린다니까, 쪽수로. 내가 아무리 파워가 이렇게 힘있게 해드려도 저는 전에 얘기줬잖아요그 어? 저쪽이 전라도 쪽이에요 그 마을에 귀신들 잡으러 이제 그 신장님들이랑 쫙 갔어 어 신장님들이랑 쫙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그막 우리는 신장님들이랑 해서 한 대여섯 명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귀신 집단은 한 2, 30명 떼거지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딱 권총뿐이 없었어. 권총뿐이. 근데 걔네들은 M16, 16 이거 말고로 람보가 들고 그 M 6 0이라고 그래요. 람보가 다다다다다 막 이런 람보가 쏘는 거. 영화. 그런 기관 기관총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요 그러면, 이 천일이나, 우리 신장님들이, 갔지만, 잡으러 갔지만, 걔들을 잡을 수 있을 까 있을 것 같아? 못 잡는다니까. 거기서 우리가 안 죽으면 다행이야. 그럴 땐 어떻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정거는 36개 주랭랑이라그랬잖아 주랭랑 치야 돼. 기도 안 들어다 보고. 그래도 이제 가구가 있으니까, 그냥, 지돌아서 꽁무니 빼기는 쪽팔리니까, 천일이 나서가지고 마무리는 했어요. 야, 됐고, 오늘 너희들, 너희들이랑 싸울 생각 없다. 어? 우리 그냥 조용히 갈 테니까, 너희들도 그냥 거기서 끝내자. 이래가지고 타입을 보고 조용히 빠져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못 자고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응? 어? 걔네들한테 우리 가 혼드는 거지. 악기. 악귀를 상대하려고 하면 파워도, 파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소지하고 있는 총이든 칼이든, 이 급도 달라야 되고, 응? 그게 더 달라요. 응? 이제 여기까지 기본이 했죠? 음. 응. 일단 서울아이, 그, 꿈, 글좀 풀어주면, 아, 본인을 포함해서, 응? 어? 네, 네 명이서 귀신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귀신을 잡으러 갔대. 네 명이서. 응? 천일을 위시를 해가지고, 자기까지 해가지고 합의 닛. 근데 가보니, 그 악기가, 귀신이, 그냥 평범한 귀신이 아니고, 완전 악기더라는 거야. 응? 칼인가 뭔가 들고 있는데, 칼 비싼 물이 한데, 정확하게 칼이 뭐, 여기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 군대 전설 마냥, 그 귀신인데, 막, 어들어들하고 어떨, 가면 들키니까, 살살살살살, 막 요리조리 하면서 이제, 그 귀신을 잡으러 갔나봐요. 갔는데 우리 그 일행 중에 일행 중에 한, 한 명이 응? 일행 중에 한 명이 조금 행동 그 행동이 좀 굼뜬나 보지. 응? 행동이 굼뜨고 좀 숨을 때 숨고 피할 때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제자의 생각에는 아씨 이 저러다가 들키는데 아씨 이왜저지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인한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그굶뜬그 그그 일행 중 하나가 어떻게 요딱 걸렸대. 어, 응? 그 악기야. 안데 악기가 너 완전 딱 걸렸어. 부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일랄랄랄라 그래가지고 앞에 끌려가는데, 우리 일행들, 나머지 일행들은, 아이씨, 숙대물 엑스됐다, 씨. 아이씨, 왜 저래. 그러면서, 한옷 없이 일행 중 하나 들켰으니까, 여차하면은 일, 나게 생겼으니까, 쫓아가가지고, 그걸 구해보겠다고, 이제 갔는, 우르르 숨어있다가, 우르르 갔나봐요. 갔는데, 거기서 악기가, 볼 것도 없이, 응? 약간 어리버리한, 그 같은 일에, 그걸 그냥 단칼에 그냥 치더래요. 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냥 여러분 드라마 생각하면 돼요. 드라마에서 같이 연기처럼 수로루 사라지고 말더래요. 흔적도 없이. 응? 그칼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한 번에 칼에. 선신드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어? 박중훈인가 박중훈인가 박중훈이 걔 무서워서 저승사자다 도망 댕기잖아 저승사자들도 응? 걔는 무슨 칼을 쓴건 아니고 걔는 카드 묵은 귀신이다 보니까 도술로서 막 두드려 잡았단 말이에요 응? 그렇다고 놀래 가지고 그 꿈을 꾸고 응? 놀래 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에요? 하고 이제 물은 거고 이제 카페에 그 얘기를 쓴거예요 그래서 이 천일이 두 가지로 풀어줬어요 하나는 네 꿈이고 하나는 그 어리버리한 그 일행 그 꿈이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첫째 네 꿈이다인 것은 뭐냐면 은 서울 그 아이 그 아이의 그 뭐라고 할까 도력이라고 할까 그게 뭐좀 높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아이 그런 거 맞고 왔어요. 응? 자기 혼자 1대1로 악귀랑 대적한 건 아니고, 이 천일을 포함해서 같이 넷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악귀를 잡겠다고, 귀신을 잡겠다고 갔단 말이죠. 표현은 그 뭐예요? 여자거 지가 어디가가지고 귀신 잡겠다고 설레발이 까고 친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랬는데, 지 꿈에, 그렇게, 귀신을 잡으러 가고, 응? 또, 귀신이, 귀신과 싸우는 장면,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것은 뭐예요? 이제는 그 서울 제자이한데 그런 걸갖다 보여주고 알려줘도 될 만한 그 정도의, 레벨 정도는 도, 달을 했다. 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도 그, 장부 할아버지가 계세요. 도사 할아버지, 어, 도사 할아버지인데, 워낙, 그, 저기, 말도 없으시고, 응? 또, 물론, 동자가 있다 보니까, 동자 여파가 세가지고, 그냥, 동자 짓을 많이 하는데, 응? 그런, 그 아이도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귀신을 처결하고 할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는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출발, 출발 선상에서, 본인만 열심히, 응?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처지다 보니, 본인의 입장을, 그, 현재 당한, 당한 처지를 그런 식으로 탁 보여준 거예요. 그게 본인, 본인한테 알려준 그 얘기고. 두 번째로 풀어본다면, 그 어리버리했던, 어리버리했던 그 같은 일행, 그 일행, 그 본인이 좀 풀었더구만, 응? 그 같이 간그 일행이 처한 입장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서울제자애랑 그 어리버리한 그 일행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음, 결국은 같이 길을 가겠다고 귀신을 잡는 음, 같은 길을 가겠다고 나서서 갔지만 음, 결국 은 뭐가 있어요? 자기 처신을 못한거예요 자기 처신을 그러다 보니 그 악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해서, 그러면, 쓰러져가지고, 아, 아, 아파라, 아파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그나마 살았지. 근데, 사라져서, 응? 흔적도 없이 그냥 연기같이 슈르르륵,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흔적도 없는 거지. 어, 여러분들, 아, 아까, 서까 써도 되겠지만, 천일도 귀신이랑 싸워서 귀신을 짓게 되면, 천일도 죽어요. 천일이라고 안 죽어? 천일도 죽어요. 그렇듯이, 그, 어리버리하게, 그, 같이 찬숙했던 그 중생, 그 제자는, 아, 위험에 처했다.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소울제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서울제자가 풀기를, 아, 이건 나한테 그 제자가 잘 가라고 어떻게 어떻 알려주고 챙겨주고 뭐 얘기해 주라는 그런 뜻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제자한테는 반면교사. 반면교사가 되는, 너 봐라.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런 본인의 내비에 조금 올랐다는 것도 보여줬지만, 또 반면에 뭐냐면은 결국은, 제대로 못따라오고 버벅거리게 되면 저쟎 난다 하는 걸 또는 알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바로 그거예요 꿈잘 꾼거예요 알았죠? 음. <웃음> 자 여기까지 서울 제자 있고 퉁치고그 다음에 다른 서울 제자 그 여자는 아침에, 있고, 이제 새벽에, 갔다 가는데. 그 뭐, 저기, 그, 지나가다가 옛날 만화방만화방에 갔대. 옛날 들렸던, 어릴 때, 소시쪽에 갔더니 자기가 보던 책도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돈 5천원인가, 얼마 주고 샀대요. 자기가 쓴 메모장도 발견하고서, 반가워서, 이렇게 가고, 간다고 하다 보니까, 어딜 가냐면은 효리. 이효리네 집을 갔대. 이효리네 집에. 갔더니, 상순이랑 같이, 할라 분가분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상순이랑. 응?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 상순이 저기, 혈인의 집 2층이었는데, 그 개새끼 쪼만한 게 하나 있었고, 그 개새끼가 2층 난간에서부터 도로까지 왔다니 막, 막뛰어댕기더래 펄펄 날라댕기더래 응? 그렇게 하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눈이, 그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한다. 수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서울 제자도 그 수술을 하는데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개두 수술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이쯤부터 아직 뭐 밥도 먹고 막 그래 주변 사람들 많이 찾아서 밥도 먹고 놀고 그러는데 그 만화방 그 주인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밥도 먹고 막 놀았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간다고 하는데 자기 딸둘 자기 자기 딸 둘이 초딩 모습으로. 아, 오빠 맞은 간다겠나. 뭐 오빠랑 같이 간다겠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움직이다가겠다. 이게 뭐예요? 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 자, 그 꿈. 전에 좀그이 꿈을 꾼 당사자. 전에도 효리 꿈을 꿨어요. 그때는 효리가 상순이랑 그 이혼한다고, 어? 이혼한다고 하면서 이천이란 데막 전화한다고 막 이러는 장면이 고했었어요 내 기억은, 그럼, 효리가 바로 두번째예요 그때, 이, 천, 이, 이 천일이 풀어주기를, 효리는, 그, 신, 신이라고 했어요. 연예인. 효리나 상선이나.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 있다고 해서, 제주도 있다고 했어요. 응? 음? 아마도, 그때 풀어주기를, 아마도, 아, 그, 저기가 본, 본거지가 원래 제주도예요 꿈을 꾼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관련, 아마 신이 너를 보듬고 알아주는 것 같다, 챙기는 것 같다. 그전에 물론 고두심이 그런 꿈도 꿨었어요. 고두심 쳐줄 사람이죠, 그죠? 음. 본인이 그, 저기, 효리나, 어? 늦 다시 도 효리나, 상순이. 어? 그때는 상순이 오빠한데 이번에 상순이 본 거, 상순이까지 분가모가 하나 본 거예요. 어? 그 만화빵. 만화빵은 뭐, 옛날 자기 소식자. 응? 어? 옛날 자기 기억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옛날 기억서 들어갔지만 따지고 보면 그 옛날 기억을 전생의 기억으로 풀어봐도 돼요. 전생. 응? 그렇다고 효리나 저기가 전생, 저기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부분만 딱띄어서 응? 그래서 그걸 반가웠단 말이야. 그리고 내 전생의 흔적을 발견하고 반가웠던 거고. 효의집을 응? 찾아갔어. 어디요? 같은 시내적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었냐. 개새끼 눈 수술을 하는데 본인이 동참을 했다는 거야. 본인이 뭐 뭐를, 수술을 하고서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동참을 했단 말이지. 여기에서 또빚 대물성에 전에 그 본인 꿈에 뭐가 있었어? 마을을 마을을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서 큰구판이 벌어졌는데 이로라고해 가지고 거기에 또 본인을 참여를 시켰잖아. 응? 거기에 구판에 참여 첫 번째 전에 꿈에는 구판에 참여 시켰고 이번에는 수술에 참여시켰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제자. 제자라서 살리기그 개새끼는, 응? 개새끼는 일반 중생이나, 응? 일반 중생이나, 제자나, 이런 걸 보면 된단 말이지. 근데 현재 본인이 그 정도 그런 제자기를 걸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 효린의 집에서 막 팔딱거리고 뛰어댕기던그 개새끼, 작은 개새끼는 바로 제작감, 제작감이든지, 일반 중생이든지, 응? 아니면 그 집안의 동자든지,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고나고 눈안정을 갔다가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수술을 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구술할때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해결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풀어봐 주면 돼. 아셨지? 그리고 마지막에 딸의 둘이랑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랬는데 그 애들은 그 애들은 아 진짜 딸, 진짜 딸이라기보다는 본인을 이제 마중 나왔다겠나 뭐 그랬단 말이지 아니 오빠 찾으러 간다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은 내가 이 천일이 부를 때 나중에 나중에 그 서울 제자가 본격적으로 여기 땅하고 갈 때. 보일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선녀라고 보면 맞아. 애기들, 동료, 초딩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여자의 둘에 오빠라고 했으 하나. 응? 내 자식과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내 자식, 내 자식은 거기 등장할 게 아니야. 그 상황에서. 응? 음. 응. 바로, 나중에, 나중에 본인한테 찾아올 수 있는 선녀나, 동 응? 동료 이런식으로 풀어보면 된다 하는거예요 아셨죠? 어, 여기까지 꼼얘기 다 풀었어 이제 인터넷 지금 찍는게 UHD 8K 바로 밑단계 지금 오늘 이게 인터넷이 와이파이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다운로드랑 업로드 속도가 안 나온다고 막 LG 플러스랑 달리 쳤더니, 무선이 아니고, 무선, 와이파이가 아니고, 유선. 째 꽂아가지고, 이래야지 속도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 천일이, 어제, 저기, 부속품, 랜선이라고 해서, 응? 랜선. 그걸 시켰어요. 어 응? 아마 뭐좀 있으면 올 거야.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천일이, 아, 8K. 8K부터 바로 아랫단계 UHD. 그, UH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UHD, 60프레임이 있고, 30프레임이 있어. 근데, 60프레임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유선 꽂아가지고, 속도 얼마나 나오나 해서, 그때 올릴 거예요. 응. 그때 올릴 거예요. 이거 만약에, 뭐 이것도 한 5시간, 6시간 올라간다. 그러면 이천일 뚜껑 열릴 거예요. 알렇죠그 응. 얘기 맞아. 아무튼, 꿈은 거기까지. 그래서, <웃음> 서울 제자이나, 서울 제자나, 다잘 꿨어. 다잘 꿨어. 어? 여기에다 앞니, 현, 현시점에서 앞니, 앞일, 앞니를 살펴주고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 잘 하셨어. 그러니까 늘 얘기하면 본인들이 그한 만큼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어? 그런 걸. 서울 제자아이가 꿨던 그어리버리하면서 같이 동참했던 그 제자나 중생은 어떻게 보면 좋지. 맞아. 경고성, 경고성 꿈이라고 했는데. 맞지. 근데 굳이 서울 제자가, 서울아이가, 제자아이가 굴, 어떻게 보 경고에 거 없잖아. 없어. 단지 본인이 너도 알아들어라 이거야. 너도. 그게 강해. 너도 알아들어 너도 여의차 않으면 너도 젖짱나 너라고 별수 있을 것 같냐 하는 그런 거 응? 서울 제자 아이가 스스로 나서 가지고 어? 그럼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어우 너잘 가세요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하는 거늘 얘기지만 천일 얘기는 너나 잘하세요 응? 그거야 너나 잘하세요 아셨죠? 응. 여기까지. 더 궁금한 것은 유튜브에 다루시면 돼요. 두분다 여기까지. 이제 끝! 이따가 랜선 오면은 확인해보고 그때 올릴게요. 끝!